이게 <목소리도> 자막 Do you n o 와, 되게 땀 멋있겠다. 땀 오빠 소리 질러도 돼? 어. 소리 질을게, 그냥. 응. 아, 형아. 응. 야, 뭐, 그 차이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거? 지 플립 3인데, 아래는 워치야. 이영아 응, 모든 사람이 있지 않지. 하지만, 나 할만하다고 믿어. 근데 이게 이게 이렇게 막 돌아서 3번을 찍어야 제가 가는 거지? 그럼거 같아. 그러니까 그 중간도 안 된다. 아, 그지. 그러니까 이딱이 이 숫자에 넣어야 된다는 거. 아, 음. 오케이. First 아, 아영아. 아,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나? 어, 떼면 바로 끝나는 거. 아영아. 응. 아. 이렇게 돌아가는 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볼게. 한번 해볼게. 응. 음. 어, 참 멋있겠다, 진짜. 아이 한번 멋있어 볼게. 오케이. 돌아 돌아. 오케이 돌아. 지금 눌어 지금 눌어 그럼 그게. 아아 미야? 뭐야? 나 밑인 줄 알았어. 오빠도. 응? 뭔가 이쁘지. 이거 되게 이쁘다 그지 응. 아까 그러니까 아영이 미니. 오빠 만났을 때 쓰던 것도 이런 미니 미 사이즈 있잖아. 맞아. 왜냐면은 저 나는 동전도 어쨌든 여기는 동전을 쓰잖아, 미국은. 그래서 동전도 들어가고 현금도 들어가고 카드도 들어가고 하는 걸로. 너무 예쁘다 이런 거. 네, 엄청 화사해 와 너무 귀여운데? 스코라? 어, 어. 아 스워로브스키? 뭐가 최애 브랜드? 중에 탑투 한..한돌아는? 어? 너완나기 전에 해드릴 어, 여자친구 만나면 스워로브스키랑 케이지스키 스아 우와 너무 예쁘다 사는 것부터 메이크업 없다. 역시 오빠가 사는 것도 이쁜 게 어디 있어? 확실히 일을 하면은 그런 게 있을 거 같아. 그런 게 있는 거 같아. 음. 나는 확실히 내가 해주고 싶은 걸할수 수 있는, 있는 거에 그 뿌듯함도 있고. 음. 오빠도 이러면 근데 그냥 뭐 솔직히 오빠도 이러면 근한테다쓸거 같은데. 어, 어, 좋지 않아. 모아야지.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으고. 마이크로 게스는두가이도앞도앞뒤로도도 앞으로도. 도뒤로도도거꾸로도도앞으로봐도 앞으로도. 로도로도로도도나으로나로도나으로도앞겠로도 앞으로도. 앞으로도. 잘 나왔다 앞으예쁘 앞으로도. 앞으로도. 앞으로도. 앞으로도. 나 진짜 오빠 여기 남자가방 이런 거안담나 뭐라고? <웃음> 남자가방을 그걸 왜.. <웃음> 남자가방? <웃음> 진짜 너무 웃겨 <웃음> 이런 것도 너무 귀엽다 근데 나는 이런 금은 싫어 나는 이런 은이 예쁜 거 같아 이쁜데 이거 그치? 아, 진짜 이 맞아 이뻐 오빠 근데 이거 번들이야 와 이런 거는 그 어른들 딱 사드리면 제 좋아하겠다 번들러 어몇 어. 번이야 이야 지갑 아니야? 음, 그냥 지갑이 봐봐 <웃음> 그거 왜 메고 다니는데? 어? 왜 들고 다니는? <웃음> 뭐지 이거? 어? <웃음> 아 너무 웃겨 여기는 우리가 본지 얼마 안 돼서 응. 오빠 뭐야 어? 뭐야 어뭐 들고 다녀 뭐 들고 다녀, 어? <웃음> 뭐 들고 다녀? 어? <웃음> 어? 백팩 뭐 다니고? 어? 그럼 <웃음> 뭐 들고 다니냐고 이거 나 그래서 물어보고 싶어 이거 왜 만들었지? <웃음> 재밌나요? 예왜 <Yes. Yeah. 웃음> 타고 있는 건가요? 뭘 운전하시나요? 아... 뒤, 초점을 확인 못했습니다 <웃음> 뒤로 오세요 <웃음> 사람들이 오빠 쳐다본다? 어? 아 아이고 <웃음> <웃음> 딩댕이 아파? <웃음> 어? 아, <웃음> 그만 야, 너만 빨리 타 이거 근... 아, 지금 31분이구나?